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 그, 그, <웃음>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웃음> 8장에 <웃음> 예, 그, 예, 또 나오는 것입니다. <웃음> 네 가지 밭에 대한 내용인데,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이, 인용을 해서 아, <웃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에,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죠. 사실 비유는 더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수사법인데. <웃음> 그 들을 귀가 있어야 그더잘 알아듣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치울 것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 보고 있어도 모르고 듣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웃음>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지난 주일 강설 때 봤지만 어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탄식하며 나아갈 발을 구할 때 주님이 들을 길을 주시고, 또 깨닫는 그 길로도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주님의 선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더 해명을 받았어도, 그, 또, <웃음>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또, 지금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김홍전 목사님이 이제 늘 무슨 말, 말을, 어떤 성경의 말씀을 그 해석하고, 어, 적용을 해도 늘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큰 그림이 뭐냐면, 그, 그 열매에 대한 큰 그림인데요, 그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회복이고, 에덴에서 목표했던 대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걸 위해 위한 모든 다른 이렇게 주변적인 얘기 다그 거기에 저기 다 부합되는 내용들을 다 조합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재창조 아담 안에서 첫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는데 둘째 아담 안에서 다시 살게 됐잖아요 예수 우리 또 안에서 그러면 단순히 예수 믿고 이제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요. 완전하고 흠이 없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흠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없으니깐 그, 그, 그 모든 것들을 지혜와 능력을 마련해 놓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아, 옛 사람의 그 이제 더 이상 어,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서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속성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을 발 발휘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그 그 속성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일반 다른 종교에도 이제 종교의 원리가 그런데, 교리, 종교의 교리도 그렇고 원리도 그런 게, 구원과 이제 행복 아니에요. 구원, 구원,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행복을, 그리고 번영을 위한 건데, <웃음> 이제 그래서 거기에 행위를, 어떤 조건부 행위를 넣는 거 아닙니까? 조건부 행위를 넣어서 행복하고, 어, 이제 더 번영, 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웃음> <웃음> 그,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번뇌로부터 뭐 벗어나게 하고 이 세상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웃음> 상대적으로라도 그, 이제, 선을, 선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인간 땅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땅에서 취할 게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내려오셔서 그 하늘의 것으로 그 품, 성을 나타내고, 그 하늘의 것으로 그 품격을 드러내고, 하늘에, 그 하늘로 올라오도록 하시는 거죠. 이미 이제 그리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되게 하셨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정서와 그 지식과 그 영광을 다 누리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게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얻을만한 이름을 주신 게 없어요 하늘로서 온 것은 예수 그리토가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착하게 사, 살고 의롭게 사는 것도 땅의 것이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윤리와 덕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다스려 가시는 그 나라를 드러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속한 사회, 내개인으로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거를 온몸으로 드러낸, 그러니까 그 드러낸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공로가 돼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일을 갖춘 인격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그 경륜을 세워, 세워서 이제 그 누려간다고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으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그 그냥 가만히 로봇처럼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성이나 뭐 우리의 그 기능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믿음은 끝나네 하고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그 열매를 맺어서 가는 게 아니다. 열매를 맺는 거는 주 우리에게 이제 그 새로운 그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내도록 그것도 이제 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이 항상 김홍준 목사님의 그 강설에서는 있고 그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게 더 이제 뭐더깊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삼위일체에 의한 신학이고 그게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신학이고 하나님 그게 또 하나님의 언약의 신학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고. 비율을 내려도, 이제 그, 그, 그거를,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비율을, 그, 내리고, 거기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엉뚱한 기준을 쫓아서 가지 않도록,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이 두더지 같은 인생인데 땅 땅이나 파가지고 어둠 속에서 살아갈 만한 인생인데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의 내용을 쫓아서 이제 바른 땅에 붙이고 살지만 이제 우리의 미, 믿음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 그게 이제 다 위로부터 왔으니까. 그게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가 했다고 해도 주님이 내신 방도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서로 뭐 견주어 가지고 더 낫다, 뭐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못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런 그런 큰 그림을 늘 염두에 두고 이런 아, 비유 이런 가르침의 내용들을 생각을 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오는 대로 또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서 뭐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떨기에 <웃음> 떨어진, 그리고 이제, 옥토에 떨어진 에, 그 시의 비유에 가지고 말씀을 에, 해 주신 것입니다. 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보다 땅과의 접촉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땅은 이제 부드럽게 잘 갈아 놓아서 그 속으로 씨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만큼 씨를, 뿌리를 아래로 뻗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위로 줄기를 낼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냥 그냥 맨생 바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산기슭에이게 흙들이 있고, 밑에 이제 안반들이 있는데, 어 이제 비가 왔을 때그 흙들이 이제 썩은 그런 나무 이파리나 이런 것들이 한쪽, 그 안반 위에 덮이면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질도 좋고, 그런 것들이 그, 퇴적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가 떨어지면, 음,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수 있다. 이 <웃음> 어 그런데, 이제, 이 밭의 결점은 깊이 팔수 없다는 거잖아요. 밑에 안반이, 아상의 안반, 그, 안반이 있어서. 주, 주 주님께서는, 더러는 어, 바위에 위떨어지며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느 정도 습기가 있다가도요 그 중동의 거기 그 뜨거운 햇빛 아래 그 금방 말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 그 말씀은 이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말. 어, 네,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시험을 받을 때 8장 13절에 나와 있듯이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자기 생활도 상당히 고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속으로 뿌리가 뻗고 위로 줄기가 난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나 흙 밑에 바위가 쫙 깔려있어서, 뿌리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게 되면, 뜨거운 햇빛이, 햇볕이 쬐을 때, 그 얇은 토양을 땅 속으로, 얇은 토양, 땅속으로 올라오는 습기가 더 적셔주지 못한 까닭에 차츰차츰 흙이 마르고 따라서 새로 나온 줄기도 마르게 되고 그러면 땅속에 있는 뿌리가 아주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의 마음자리는 어떤 상태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가운데 들어가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쁠 만큼 마음 자리가 부드럽고 반응이 있고 깨달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주는 그 기쁜 요소, 즐거움, 희망, 약속,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 하는 거죠. 그런 거로그 사람의 신앙 상태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굉장히 깨달은 점이 나타납니다. 현저하게. 앞에 도, 돌출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충분히 다 장성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를 뿌린 본의가 하나도 성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에, 받아들이고 즐겁게 여기고 그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운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다운 여러 가지 생활 태도나 행동을 나타내 보이면 교회 안에서는 언뜻 보기에 뭐 굉장히 훌륭한 신자로 보일 수 있죠. 보통 교회 일반적인 장성의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의 기초를 받고, 그죠? 도덕적으로 정직한 생활을 하고, 근면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살면 좋은 신자라고 그, 여기지. 그 이상 더 독특한 신앙의 특이성을 나타내야 할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말씀의 진리성이 있고, 거기에 나타나는 인간상과 사회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모양을 드러내는데, 그걸로 보면 굉장히 잘 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 거기서, 거기서 뭐더 보탤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장성에서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점점 올라가기 위한 각성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이제 문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몇 가지 이제 신앙의 기본 도리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배우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아 뭐, 세미나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도리를 그 이해해가지고, 자, 겉으로 보면 괜찮게 보일 수 있다. 근데 그, 그거가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사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사람들이 열매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종교적인 열매. 그 일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고, 어, 번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따라서 열심히 선하게 살잖아요. 예?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 그, 외형으로 보면 거의 비슷,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가령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근실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말씀이 들어가서 책망하여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근실한 생활태도를 취할 것이고 어떤 악습이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를 책망하고 엄하게 가르쳐서 그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 회개했다면 그 악습을 버리고 훨씬 더 볼품있게 훌륭한 생활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술을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뭐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도 끊고, 예? 마약 중독됐든, 뭐, 게임 중독됐던 사람이 게임도 다 끊고, 예, 어느 정도 이렇게 근실하게 살아가, <웃음> 초기에는 다 그렇게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러나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최후의 단계에 이르러서 맺는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좀더 바르고 정확하게 어떤 일정한 이론이 있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고 번영, 아주 뭐복받아고 번영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웃음> 하나님, 목표하신 데가, 구원하셔서 목표하신 데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과정이 있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어, 줄기가 올라오고, 또 이제, 어, 이, 가지가 나오고, 잎이, 잎이 나오고, 그런,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 과정,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웃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파리를 보고 열매를 하라고 하지 않고, 꽃이 훌륭해서 보기 좋고 아름다울지라도, 그걸 열매라고 하지 않, 않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까 비유로 얘기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걸 열매라고 하지 않는다, 임마. 그건 수단이지. 수단이지. 그,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웃음> 기도나 헌신이나 다 그렇죠. 결국은, 그, 나타내야 될 게, 그리 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웃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측면에서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돌밭, 때 떨어진 것이나 혹은 가시대에 떨게 떨어진 것이나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 50보 소백보. 이 50보 도망가다가 멎진 사람이 100보 도망가다가 멎진 사람을 보고 비웃는다 하는 말입니다. 도망가는 점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저기 쫓겨서 도망가는 이 점에서는 똑같은데 이제 먼저 도망간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전쟁 승리를의 관점에서 보면 도망가는 사람은 둘다 똑같은 사람이다 더 멀리 도망갔거나 이제 짧게 도망간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길가바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바이나 똑같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만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기 직전에 있고 무성한 이파리만 보여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우리 주께서 순환하시던 주간 월요일 아침에 일찌감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로, 들어오시면서 도중에 잎이 무송한 모아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혹시 잡수실 것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까닭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어, 영원토록 내, 내게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첫 열매는,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는, 먼저 열매부터 피고, 어, 첫 열매는 열매부터, 저 맺고, 이파리가 나,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서, 어, 뭐, 그것도 모르고, 이파리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데, 왜, 그, 거기 가서, 왜 열매가 안 나오나, 그렇게 따져본 게 아니에요. 첫 열매는, 이파리가 나기 전에, 근데 그게 지금 몇 개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입만 무성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걸 비유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렇게 비유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또한 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비유도 있죠. 그거하고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그 그 당연히, 이제,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근데, 이제, 줄기, 가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잘 이어서, 이제, 불로, 불로 들어가게 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토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니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돼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어요. 인격적인 열매도, 존재로서의 열매도 없고 사역으로서의 열매도 없어요. 그걸 할수 있도록, 존재 사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성신을 말씀과 성신을 주셨는데,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걸 중심으로 시스템을, 자기 인생의 시스템을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에 던져 살, 살라지게 되는 거죠. 잘, 잘리져가지고참 감남나무에 붙었던 가지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라 버리는 내시고 돌 감남나무에 우리들을 붙여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감남나무의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도 아낌없이 쳐서 버렸는데 뭐 이방 존재 돌 감남나무의 위치에서 붙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께 붙어 있는 것으로 남들이 다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도 뻗고 이파리도 내고 꽃 꽃도 피웠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못 맺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추수할 때 안에 죽 조이면 이게 참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다 이제 그것도 알곡은 모아서 곡관에 들이지만 죽정이는다 태워버리는 거야. 바람에 날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로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다 열매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식물이 되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소재가 가르치는 뜻과 같이 남의 양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 올 것이라고 했지 훌륭하니까 아껴두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관계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안만 예수 믿는다고. 뭐 성경책 끼고 다니고 뭐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뭐 세미나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다 해도 그런 열매가 없으면 그런 인격적인 열매 근본적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 주님의 그 성향을 발휘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게 없으면 그게 미미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수준에서 그 위치에서 그쪽으로 어, 그, 그, 방향을 그쪽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그전에도 질,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격은, 여러 습관들의 총합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이,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제 성격 패턴을 나눌 때도 그 사람의 그 행동 패턴, 말의 패턴으로 분류해 가지고 그그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구분해요. 이 사람이 강박적인 사람인지 뭐경계성적인 사람, 반사회성인 사람인지 아니 영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인지 뭐 편집 음. 편집증인 존재인지 조현병이나 이걸 다 구분해요. 패턴으로 그니까그 패턴이 그 사람의 그 인격을 형성한 거잖아요. 살그그 그, 그 모든 습관들이 모아져가지고 그 패턴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만 해도 이 말을 안 바꾸고 생각을 안 바꾸고 행동을 안 바꾸면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삶이 안 바, 인격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음. 그러면 그 완전히 저기 모든 수단으로 준 것들을 가이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살 찌워질 공간 속에서 죽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바그꼭그 그, 그, 그, 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말이에요. 이게 이 쪽이다도 보겠지만. 아요 정도만 하면 됐지 하고 더 이상 안해 그런 사람들이 아상의 안반이 쫙 깔려 있어갖고 이 정도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더 이상 뭐할거 있나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아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살아가면 되지뭐 그럼 그 시험이 올때더더더큰걸 요구할 때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요구하면 기꺼이 드려야 되는데. 그 때는 이제 시험 들어서 가는 거죠. 이게 평소에 늘그 말씀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그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작은 일도 타협하고 양보한 사람이 결정적인 때 절대 시험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뭐, 심판밖에 당할 게 없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찌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누가 보면 1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무성하고 아무리 청청하고 남 보기에 그럴 듯하지만 그럴 듯한 것은 소용이 없다. 아무리 뭐 어렸을 때부터 개혁 신학을 알고 개혁 신앙을 알고 개혁 교회를 알고, 근데 사람이 개혁 교회원으로서 인격적인 변화나 그런 관계적인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돌밭에 떨어져 있는 씨는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남에게는 열매를 맺을 듯하게 보입니다. 남 보기에는 참 싱싱하고 잘 자란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큰 이유는 그 속에 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뚫고 뿌리가 아래로 더 내려가서 사방으로 뻗어서 거기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 받아, 들여야 하는데 바위에 걸려서 아무것도 음,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좀 성심으로 반갑게 그 뜻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 뜻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참으로 기뻐합니다 마음으로 기뻐하는 정도의 에, 그, 필요한 그런 양분과 수분을 공급한 거죠. 바위에 있는 토양에 그 정도의 양분과 수분을 공급했지만 그 씨가 완전히 열매를 맺게, 맺게 하는 데에 이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더 풍부한 양분이나 수분은 공급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그 이상은 더 안된다 하고 반대합니다. 마음 가운데 강한 바위가 하나 있어서 무의식 중에 이미 내가 봉사한 것으로 족하다 이미 공급한 것으로 족하다 그 이상 내가 내놓을 것이 없다 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더 내야 되겠다 그 이상 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해야 한다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되지 더 이상 할게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참 무섭게 교만한 거죠. 죽 죽을 일을 하는 거죠. 그코 앞에 그그 어, 잠시 잠깐 누리는 낙 때문에 다 그걸 버리질 못하고 어그그 그, 그것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못 버리는 거잖아요. 물질이고 명예고 그 그게 이제 그 가상의 안반인데. 당장에는 뭐 세상에서는 당장 물질이 필요하고 어 여러 가지 그 재능도 필요하고 한데 이제 그게 그게 보이면 절대 그걸 더 요구하는 거에 순종을 할수 없습니다.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내가 이것을 다른데도 써야 하고 다른 일도 해야 한다. 다른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생명과 정력을 써야 할 텐데 어떻게 이것만 돌아볼 수 있느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꾸 더 돌아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만큼 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내가 늘 교회를 생각했으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뭘더 하나 하고서 항상 자신의 신앙 척도나 표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 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요 정도 했으면 됐다 하는 그런 커트라인이 있는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일반 교계의 형편과 자기가 지내온 여러 가지 것을 쭉 바라보고, 바라볼 때, 자라오고 장성한 과정, 자기가 과거에 지내온 여러 가지 사실과 이미 공급한 사실들을 바라볼 때, 그만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할 만큼 했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도 봉사하고 말씀도 준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봉사도 하고 말씀도 준행하는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다임. 속에 자기라는 것이 강하게 도사리고 앉아서 그리토를 봉사하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 괴로 하는 거예요. 자기 괴로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 이 정도 뭐 열심을 내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더 이상 못해. 하나님의 요구가 좀더 무섭고 엄혹하고 더클 때에는 그렇게까지 할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에 확실히 그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몇 사람을 따따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너희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셨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줄이다. 죽도록 충성.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하죠. 죽도록 충성하는 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미리 위로도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 예상할 수도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하는 거야. 나요 정도까지만 했으면 되지. 더 이상은 못 해. 그리고 열매가 없네. 그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뭐 계명 다지데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도 안에서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주, 이, 저,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주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준비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내 꿈, 내 비전이 있고, 내 행복, 내 번영이, 내, 쾌락이 있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주인이지요. 그 사람은 주인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런 사람. 자기가 그게 침해를 당한다 생각하면 절대 안 해요. 요만큼만 하지 뭐, 남 요만큼 했으니까, 나는 요정, 조금 더 하든지, 요만큼만 하면 됐다. 교회 일도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해놓고 이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어떠한 일정한 깨달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그만한 생활 태도를 취하기도 할지라도 취하기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계에는 일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저항과 경향을 갖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라면, 결국 지켜서 불에 던지고 말입니다. 그게 다 자유, 육신과 세상과 물질, 뭐, 사단 이런 모든 곳에서 환경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지, 진리를 알게 하셔서 모, 모든 곳에 자유케 하셨는데 거기 다시 매요. 그러고 이제 이제 뭐 하와나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그 자유를 준다고 꼬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꼬이는 건뭐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얼마나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 같아요? 아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지금 돈이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 절대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상의 안반이다. 결정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이제 모르는 척하고 뒤로 빠지고 일을 안 합니다. 속보이는 짓을 하는 거죠. 응. 여러분, 이런 것을 주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과연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이루고 있는 상태로 족한가? 그게, 그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총지기로서 그걸 신실하게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욕심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낸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게그 탐욕 때문에 멸망한 거잖아요. 아니, 신년 때다 되돌려야 되고, 안식년 때도 되돌려야 되고, 물론 신년 때 다, 다 되돌려요. 원상복귀. 근데도 그, 그 안에서 그 손에 안벌려 결국은 그 물질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이 현장에서 못 이겨요. 이게 자유한이, 자유인이 자아니이요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 이루어서 그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이게 그 이게 교회원들의 그 자기 점검의 내용들인데 여기 뭐 부분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과연 알고 있나? 하나님의 요구가 어디까지인 건 알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현재 이루고 있는 상태가 이걸로 촉할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신 본의가 뭔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살아있는 본래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뭐 우리 순서대로 나왔지만 오늘 저녁에 갈지 내일 아침에 갈지 뭐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무슨 전쟁이 날지, 뭐, 3차 세계대전이 날지, 무슨 전염병이 돌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그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이 마지막이다. 늘 현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언제든지 다 털고 주님 앞에 간다. 목사만 뭐, 이사 준비하고, 뭐, 말씀 준비하고 죽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도 낙은 애들이니까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다 그래요 똑같아요 이그 과정 속에서 진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가 깊은 마음으로 그것도 그게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 5장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시는. 사람이 내 안에 과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이게 주님께 딱 연합된 존재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 가끔 성경 보고, 가끔 찬송하고, 가끔 세미나 가고, 가끔 착한 일하고, 그러고 붙어 있지는 않아 이게 이제 잠깐 와서 데워졌다가 또 나가서 차가워져 버리고 요즘 주님의 사랑으로 좀데워졌다 다시 차, 차 차가워 그니까, 러 자라질, 얀내와 얀브레와 같이, 예? 온전한데 자라가지. 이게 붙어 있는 존재로 살아가나? 그걸 점검해야 돼. 붙어 있는 존재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나? 그럼 자유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거기, 그, 그, 그 어려움, 멍해들 지고 살았었는데. 그 율법의 짐 말이죠. 그걸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아시고 다풀걸 주셨잖아요. 그러면 쉬운 번개는 먹어야지. 뭐다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지. 그게 뭐 코앞에 명예, 돈 그런 것에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이제 열매가 없으면 말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있지 않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해당하는 요구를 하실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인간적인 존재의 의미를 한정해놓고 나는 이만하면 훌륭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큰배단이 있어요. 그게 돌짝밭의 현상이에요. 돌짝밭의 상태고.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뭐. 핑계할 수 없죠. <웃음> 그 공평과 정직, 의, 선, 거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의 것인데, 성신의 열매도 다 위의 것이지만, 그걸, 그걸, 그걸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드러내려고 해야지요. 그냥, 땅에 신호애락에 갇혀가지고, 그걸 어떻게 유지해보려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기도하겠습니다.